100리터면 400만원, 4천만원사 4천만원어치네 이게 1톤이며, <웃음> 그렇죠? 네. 1톤이면 그죠? 1톤이면 4천만원짜리가 두개 있으면 8천만원이네? 저 짝재만?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아 먹어도 돼요 네. 맛있습니다. <웃음> 돈이 내 앞에서 나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사람이 손 떨리고 아껴서 많이 충분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수입품들 중에서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어, 키로에 5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너무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또 주문 생산해서 만들면 가격은 다운되고 내려가겠죠. <웃음> 올라가 <웃음> 정동금의 각인데 <웃음> 네 여기는 지금 경북 구미의 슈퍼농부의 밭입니다 자 드디어 봄이 왔는데 우리 슈퍼농부는 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슈퍼농부의 봄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요? 네. 어, 1년 사용할 어 전착제입니다. 전착제? 네. 전착제 어디 침투 확산제에게 농 영양제라든지 뭐 살균제 살충제를 사용할 때어 물에 같이 희석을 했었을 때어더잘 풀리고 그다음 이제 작물에 퍼졌었을 때 이게 착 달라붙습니다. 전착제를 넣어 주게 되면. 데 병으로 한개한개하려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주문 생산해서 이렇게 전착제를 어 만든 겁니다 <웃음> 그몇리터요 1톤 농약방이라든지 농협가게 되면 500ml에 2 8 0 0 3,000원 선부터 시작해서 100ml에 뭐 4,000원, 5,000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쓰시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죠 <웃음> 두 통이나 있는데 두 통이나. <웃음> 네? 1년 동안 사요. 1년 사용할 걸 벌써 이렇게 재놓고 지금. <웃음> 일반 농구들은 하나씩 병 사다 쓰는데. <웃음> 네. 역시 슈퍼농구는 달라 사이즈 <웃음> 기존 나오는 것보다 이제 그 확산성이라든지, 어그 다음 침투성을 좀 더, 프로테이지 수를 좀더 첨가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주문 생산한 겁니다. 100리터면 400만원, 400만 4천만원. 4천만 원어치네 이게 1톤이며, 그죠? 네. 1톤이면 그죠? 1톤이면 4천만 원짜리가 두개 있으면 8천만 원이네? 저작재만 양파, 마늘, 마늘 전작물입니다 전 전작물. 작물에 예, 다 예, 농약 칠때다 사용할 농약 수때 있는 무조건 거 무조건 전작제를 넣다 네네 아, 그래서 준비 했다 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크게 만들기 전에 이렇게 20리터 통으로 해서 어, 몇 개를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확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침투성을 그 다음 확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침투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서 이렇게 만든거지 그거는 뭐예요 요거는 여기에다가 달아서 밸브로 이제 따라 쓸때 이렇게 어... 통에서 따라 쓰는 호수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워낙 양이 많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20L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또, 또 사용을 하고 할수 있게끔 20L 몇 통만 있어도 1년 사용할 양이 충분하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제 방제 갖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빈병 공병만 해도 엄청난 양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걸 1뭐 100ml나 뭐 500ml에 담아 버리면 그 병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죠. 어, 그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네. 어, 수분 대사 조절 때 저번에 제가 작은 병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 있죠. 네.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 편하게끔 요 4kg짜리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직은 그 상표가 없네요 예! SM팜 이제 붙여서 나가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네. 판매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SM팜이라고 써있네요 써 여기 다이어, <웃음> 다이어 네임 SM팜 <웃음> <웃음> 그걸 쓰면 뭐가 좋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작물의 수분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많이 뺏기겠죠? 이제 이렇게 입혀 놓으면 수분도 덜 뺏기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균이라든지 다른 균에 대한 침입 같은 것도 막아줄 수 있고 사용을 해보고 조금 더안 좋은 게 있으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향을 자꾸 자꾸 찾아서 자꾸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4000탱크에 방제기 한번칠 때마다 게두 통씩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얼마 사용 안 하면 금방 닫습니다 <웃음> 시중 에 수입품들 중에서 도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어 키로에 5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너무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또 주문 생산해서 만들면 가격은 다운되고? 내려가겠죠 품질은? 올라가고 <웃음> 공동구매 각인데? <웃음> 공동구매 하셔야겠는데 이것도 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어, 다음에. 네, 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이게 뭡니까? 정제 탄소화물입니다 이거는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작물 사용할 때 이제 영양제도 넣고 살균, 살충제도 사용하지만 이제 이걸 같이 사용하게 되게 되면 작물이 훨씬 그 에너지가 확 돋아날 수 있게끔 스테미너 업! 네. <웃음> 마디 절간도 짧게 해주고 그 다음 잎 두께도 두껍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어 제품입니다 그냥 일반 물을 담으면 여기까지 꽉 차야지 1톤이 되는데, 이제 점성이 워낙 꿀 같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죠. 그, 그건 얼마예요? 이거요? 가격이, 시중에 판매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별로.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 다 구했죠? <웃음> 아, 시중에 안 팔아요? 시중에 이건 팔질 않습니다. 살 시중에,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게? 네?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아. 예. 제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작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했었을때 어... 이 효과가 상당합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아 먹어도 돼요? 예. 맛있습니다 <웃음> 아니 식물 줄걸 왜 본인이 먹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게요? 네. 이게 그럼 뭐 성분이 어떤 성분입니까? 어, 단맛을 많이 내는 아. 그런 제품입니다. 당 당이 네, 많은. 네 당. 당이 많은 제품인데 한번 한번 잡숴 보실래요? 조금 조금. <웃음> <너무> 양도 <양도전을> 좀못해 <웃음> 가지고. <웃음> 달아. <웃음> 엄청 달아. <웃음> 코팅이 되는구나. 끈끈하게. <웃음> 식물들 이렇게 단걸 좋아해요? 좋아하죠 와... 에. 이건 어떤 가격이? 가격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얼마 그러니까. 사셨어 이걸? 에? 1톤을? 조금 많이 많이? 약식 <웃음> 수는분은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죠? 뭐...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놔야 그... 쓸때 아끼지 않고 서슴없이 그냥 식물한테 막 퍼줄 수가 있습니다 한개한개살 때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주고 사게 되면 돈이 내 앞에서 나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사람이 손 떨리고 아껴서 많이 충분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손 떨려서? 네, 손 떨려서 한꺼번에 목돈으로 딱 준비를 해 놓고 이렇게 다 갖춰 놓으면 자만 오면또 일하러 가서 또 식물한테 방제기한번 주고 생각이 달라 <웃음>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어, 주식 그만 원짜리 사다 놓으면 뭐 이만 원 될지 삼만 원 될지 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다 놓으면 만 원짜리 백만 원 됩니다. 아만 원짜리가 백만 원짜리 효과가 난다. 난다. 아. <웃음> Here we go.